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보세요 하고서 뭐 길을 물어본적 있으시죠? 우를 믿으십니까? 이런거 말고 어 그리고 또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뭐 집안일을 하든 길을 걷든 일을 하던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부딪친다거나 그러면서 아! 뭐 이렇게 한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. 제가 뭔가 말도 안 되는 또는 마음이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기울어서 아, 이걸 이렇게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선택을 한다거나 생각을 할때 누군가가 말을 시켜요. 길을 뭐 어디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신기하게 거의 생각해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약간 뭔가 골똘히 좀 생각할 때?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부딪히거나 이럴때도 제가 어젠가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생각이 나서 녹화를 하는건데 샤워를 하면서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어 이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부딪혔어요 세면 대 머리를 뭐 아주 심하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 아 이거 뭐 괜히 괜한 생각인가?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멍 때릴 때부딪힐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있을 순 있겠지만 약간 초점에서 벗어난 생각? 이런 거할때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<웃음> 저 혼자서는 일단 그렇게 믿어요 뭔가 어, 멍하니 별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생각을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좀 허무 맹랑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시키고 어딘가에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는 좀 약간 그런 <웃음> 혼자만의 믿음이 있습니다